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포천으로 캠핑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으로 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눈인지 빈지 굉장히 많이 흩날리는 그런 눈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캠핑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늑하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는 길에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빵좀좀 좀 먹을게요 배고파요. 오씨 맛있겠다. 남 맛있는 딸기 먼저. 딸기. 음 어머. 오, 완전 달콤해 대박 이건 포크로 먹는 음식이 아니야 그럼 응. 음음 맛있다 밥을 못 먹어서 뭘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딸기잼이 가득 들어있어서 되게 새콤달콤 맛있어요 음, 바삭해 아이 노곤노곤하네 따뜻하니까 피칭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래 아고래 아고래 아고래 그리고 자자 오늘 저녁 메뉴 준비물입니다 일단 참치 그에콘 설탕 마요네즈 자반 메인 메뉴는 커밍스 일단 그에 앞서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다음 콘을 배분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설탕 설탕 조금 <웃음> 자 본인의 기호에 따라 <웃음> 자 그리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여러분 하프에요 하프 2분의 1이쉐키쉐키 짠짠 완성 얘는 빼두게요 빼두게요? 하나 또 빼놓은 거 이제는 참치를 넣어줄게요 참치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마요네즈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자, 여기 이제 메인 메뉴 들어갈게요. 밥이 질어. 오늘 밥이 질게 됐어. 와, 이거는 진 정도가 아닌데? 그래도 먹어. 아. 너가 아직 그랬니? 아. 얘는 밥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 어, 그것만 보는데도 아쉽겠다 맛있겠지? 어. 여러분, 이 냄새 안 거기까지 안 가죠? 냄새가 지겹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비볐고 아... 주먹밥에 꽃이 저꽃 김꽃 김꽃? <웃음> 자, 밖에는 눈이 내리고 텐트 안에는 김가루가 내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겠어. 음음음 너무 맛있다. 그림이 안 돼. 크림이또고기 줄게. 오늘 이렇게 메뉴를 열심히 준비한 이유는 짜잔! 불닭볶음면인데 여기에 양갱이도 먹을 수 있게 콘... 콘치즈 콘치즈 불닭볶음면이에요 일단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큰 아, 그 노래가 나온다 아, 또, 씨. 아, 이게 뜨는 거지, 참. 바보. 불닭볶음면 위에 콘 마요로도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콘을 넣고. 그리고 양 사이드에 치즈 올라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치즈와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잘 먹겠습니다 와와 음. <웃음>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 치즈가 너무 고소하고. 자, 여기에 주먹 하나로 얹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입은 작지만, 도저히 쌓아서. 여러분 오늘 좀 맵네요 짠아이 맛이죠 못 달라고 네가 아까 고기 얘기해서 그렇잖아. 괜히 애한테 고기 준다 해가지고 주지도 않고. 애 울잖아. 네가 고기를 알아? 크림이가 고기를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너무 배부른데? 구우면 네가 다 먹을 거야? 아니잖아. 내가 또 도와줘야 되잖아 이들 때문에 내가 살이 찌잖아 고기 준다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귀신같이 알아고한 번밖에 얘기 안해본데 결국 설거지하고 왔어요 여기다 이제 크림이 고기 하나 구워주고 밥 먹이고 그래야 제가 좀 진정이 될것 같아요 저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 봐야죠 한장하겠어 <웃음> 음, 엄청 똑똑해 어, 마트 갔다가 고기 세일 하길래 사 왔거든요 먹으려고 근데 아까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양이 많은줄 몰랐어 두 개나 굽게? <웃음>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나도. 내 손, 내 손! 맛있겠는데? 아, 이 맛있는 냄새 뭐지? 아까 우리 <웃음> 밥, <먹었네. 웃음> 밥 먹었는데. 밥 <웃음> 먹었는데? 나도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떡해? 엎드렸다, 엎드렸다. 이제. 아,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왔나요? 냄새를 맡았거든요, 개 대폭. 오, 연한데? 아, 이이차 가야 되나요? 어, 맛있겠다. 너 그만먹고 크림이 줘아 여기 이렇게 많아 이거 크림이 다 먹으면 짜구나 미안한데 좀 저리 가줄래? <웃음> 가위짓을 해야되는데? <웃음> 손 이쪽 손 엎드려 기다리는 거야. 천천히 먹어요. 아, 나 사료 골라놓는거 보세요. 다 먹었네 다 먹었어 크림아 이제 없어 물 <웃음> 잡사 아무리 찾아봐라 있나물 잡사 이제 없어? 끝?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그동안 날이 너무 추워서 불멍을 못했는데 계속 차 안에 남은 장자 들고 다녔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불멍을 하네요 따시다 오랜만에 불멍하니까 좋아 좋아 좋다고 했다 차차가 좋다고 했다 <웃음> <웃음> 청춘을 잃었었다 이제 난 청춘이 아니다 음, 차이가 되니까 기분이 별로야? 음, 별로라기보다가 어, 그냥 뭔가 헛헛하다 뭔가 모르게 근데 오늘 이 불멍을 함으로써 조금 힐링이 되는 느낌 역시 캠핑이네 나 아, 그런 것 같다 좀 마음을 너무 좋다 아 <sus> 오, 어제 점 보면서 사온 꿀떡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자서 출출하네 꿀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커피 엄청 물렁물렁해요 안에 이렇게 꿀도 들었어요 우와 음, 맛있네요 하얀색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먹고 퇴실하고 싶은데 뒤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아침 간단하게 꿀떡 먹고 택식 준비를 할까 해요. 텐트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예쁜 것 같아요. I'm 아.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Oh,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three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우와 여기 빠졌으면 죽을 뻔했다 대박 달달 달. 달 보여? 달 저거 달 아니야 <웃음> 뭐야? 달 아니야? 저거 밖에 파티라이트야 <웃음> 달이